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우 미데 괄호 디오루스. 파란테스 괄호 디오루스. "벨기니스 옵슨데 söylüyorum. 휴대 전화를 블라블라블라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. 휴대 전화를 블라블라블라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. 만뜻도 주시는 이제 텔레폰을 막 막arken benim 읽mem gereken i s t a s GCT 인앱에드 브랜 오너의 초기 샷업. 네 있어요. 휴대전화를 보다가 <목소리> 막할캔 보다가. 공사만 보든지네 보든지 보든지 말든지 우물 삼요냐 우물 삼요. 보든지 말든지. 먹든지 말든지든지 말든지 뒤에 에키와 보려면 막 마이스튜어스 보고서 막급야 보고서 박 급. 휴대전화야 보고서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오마스 보다가 오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많이 코레리 r k a a r k a d a 이 코레 문화를 t çok çok ne, ne yapabilir? bilebildim 오우마스 gerekiyor 오자만 1. 알게 되었다 오마스 g e y o r d e a n l mi? 바싹 나라를 알도록 했다 알도록 h a şöyle çevirebiliriz. Ben ona bildirdim. e t t i r g e n oluyor. a r a d o dunda. Bilsede olur. Bilsede olur. Ya da bilebilirsin. Bilebilirsin. Araya hana kesinlikle bilmelisin. Bilmelisin. Dolayısıyla A G d i y o t t a bir üç. Dongşen carıl takıman hâmi olmırı lan. her b i n d i n de' 안남 e 로나게 o 요 her b i n d i n de' zaman aynı olan nedir üç. 할 때마다 her b i n d i n de' 때마다 하면 bin mes böyle tutuyor. 탈만해서 탈만해서 öyle bir i m k n ı olduğu için. Yani güzel oldu. Mesela, 탈만 했다. 타는 탓에 비, 탓 무르다 기탓 세뱀 안나면 되겠네요. 메세라 저는 버스를 타는 탓에 힘들게 학교를, 학교에 와요. 하면 오토부스에 빈디엄 세이 세뱀이래 조그로 오고라 게리요 타는 동안 오윤자 수레 타기만 하면 아이가스 탈 때마다 이 컴퓨터는 낡가서 수리해봐야 오래 쓰기 어렵다 같은 안나에다 수리한다고 해도 수리한다고 해도 y 사다 빌레 빌레 안나다이은 çok eski olduğu için tamir했을때 빌레 빌레 수리 보니까 t a m i r 빌레 a n l a m ı n 수리하는 바람에 오는 바람에 오는 유준대냐. 아밀 에디 미친 수리하는 대로 수리하는 대로 주세요. 아르요루스 하 메세라 창의 선생님 있어요? 아 없어요. 그러만창의 선생님 오는 대로 연락해 주세요. 오게리리아메스 헤멘 하베르베린. 오안 남나? 게리오.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. 나스비 메틴 바칼름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. 우 몸에 좋은 몸에 좋은 몸에 좋은 데 몸에 좋은 건 몸에 좋은 건건강가 건, 에 좋은 건에 좋은 건에은건에 좋은 건에 좋은 건에 좋은 건에 좋은 건에 좋은 건에에에에에 신발, 아약갑. <gülüyor> 뭐 ك 리메소 sorular çok kolay. u 깨끗하게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. 레클 게인데 아큰 이불도 깨끗하게. 크다 뷴. 이불 요리간큰 이불도 깨끗하게. 아 테미스. 야크 뷴고서다 테미스 올지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. 세탁 b ö y y k a m a o l Konju, kurutma olaylar, yani yıkamadan, yıkamadan, kurutmaya, kurutmaya kadar bir kerede ç ö z ü m çözün falan diye yazıyor. Bu nerede reklam edilmesi gerekiyor? Bu ülke, postane, yarışma, turizm şirketi, pavyeziyon, p a v i y o n Bu Türkiye'de görmedim. Kore'de 24 saat açık olan, orada her şey var. 일라치도 var, yara bandı var, yemek var. işte dizilerde çok çıkıyor ya, orada oturuyor, ramen yiyor falan. o penici. pallebang, p yukama, bang, oda. yani yukama odası. demek ki kurte m i z orada a s ı l m a s ı g e r e k e n b i i r l a n d ı 등산할 때 담배와 라이터는 두고 가세요.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산을 지킵니다. 드르덴 뜬뜬 공익 광고 협의회. 아, 그러면 보게 할 때. 트루만, 트루만 외치카이켄. 이 시대 시가라베, 차쿠마, 브라캡 기디. 양근 축하빌리. 작은 실천. 큐축 실천. 하레캣. 아니, 큐축 하레캣. 펄리엣 오사. 아름다운 산을 지킵니다. 네오라빌리. 스 건강 관리. 설륩 컨트롤. 탑이 기디. 전기 절약. 전기 엘렉트릭 절약하더다. 불마단. 두툼 막기 비주시는 사불 만막 화재 예방 화재 양근 예방 이세 은제된 코르마 은제 코르마 교통안전 교통, 트라픽, 안전 트라픽 규행미그 다음에 네.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검사 모아옌네 전날 밤언제키 균네 밤마 시 이후에는 악 k 암도쿠스단소원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. 힘지부 ş e y y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음주를 피하십시오. 다 디테일르 도 o 아니 컨트롤 k o n t r o l 상품 안내 상품 안내 yani bir eşya sat, yani satın alacak bir eşya h a k k 주의사항 dikkatli olmak gereken... maddeler yani kurallar s a y ı m s ı r a s ı kullanma sıralar canso muni canso mekan muni ise böyle soruyorsunuz yani sorma danışma anlamına geliyor demek yani dikkat etmek gereken ş e y l e r hakkında yazıyor gene afişe bakıyoruz i n j u işi k a m p i n g can ion anne ion gigan kullanma süre 3. aydan 11. ay yani marttan 카스마카다 코나비오스. 는 셈테미나셀, 홈페이지. 홈페이지, 굿굿. 홈페이지, 브 a d r e s e 예약. 예약하다, 레 z 르 r v a s i 당일 예약, 불가. 아, 뭐 c h 라 c o l 당일, 오균. 오, 캠핑 Yapman, 이스테디니, 오균. 예약, 레 z 르 r v a 불가. 마 이용 요금, 관라노 ücreti. 1박 2일 diyor. 1 gece 2일1박 2. 평일, n o 균 날에 하 g 타 이치 e 오 a 원삼만 원. 하 a 타손 a s o n l 원 r ı 5.000 w o 주차장, 오토 파크 샤워장, u ş a l 니이용요 포함. 포함될 이렇게 이 침대. Yani 라이 para 다힐 i 문이 hepsi dahil demek. Muni az ö 관리 사무소, 캠핑장, 캠핑장 오예린 관리 컨트롤 오피시. 사무소 이름 내어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. 데디 말에는 이용 요금을 더 받는다. 맞아요. 헤멘측드 캠핑장은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. 1년 내내. 내내 대할엔 수렉네. 수렉네. 말단 카스마카다. 코나나 빌리오도. 네. 보이아시레자와수연 이용 당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. 당일 예약 불가이되.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돈을 따로 내야 한다. 이용료 포함. 월드위치인 다힐. 주말에는 요금을 더 받는다. 도로.